동이형전 거거 저랑 내거찍거들으데 사... 저랑 저랑 상민이랑 둘이 찍거 있고 저랑 서준이랑 둘이 찍은 거 있고, 찍은 거 있고. 근데 저는 좀잘 쪼꼽니다 조금... <목소리> 진짜 잘겠습 무게를 많이 잡으세요? 네 강훈이 별명이 담벨정우 이원 무게를 많이 잡아가지고 <웃음> 분위기 끝날 맨날요한데 무게 잡고 있습니 분위기 잡고 있어요 동현이가 전화아 네. 이거 좀지그래곤 따라 해야 돼요 <웃음> <웃음> 저금 이렇게 지켜 <목소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이네거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걸로 해야지 이거, 하는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저못 가는데요? 야 이거 저다 똑같은 볼왜 됐어 망해 사진 찍어야 될것같아데 연습을 이리 이로 하자 이거 지금 네명이서안 나오잖아 네명이서 이거 안될것 같아 아까봐 아니야, 안 되는데 이리이 여기 4장은 리는거다 여기가 챙겨가 뭐 달라, 아니, 무슨 뭐다 찍는데? 달라가 아니, 비비 아니라요. 맞잖아. 지금 다 게임 들어가잖아 아, 맞잖아. 니 게임 들어가는까 썸버린이 달라진 거야. 그단원이기억게놨왔으니까이 해주고. <웃음> <놔둬. 웃음> 근데 내시아 친한 걸 아... 뭐 이렇게 해서. 이이게는 아니야, 이거도예데 옛날, 옛날 클래식이 어, 이게 예쁘지? 이게 제일 예쁜 같은 아닌가? 클래식 예쁘다. 아, 이거 이 아, 클래시 아, 이게 제일 예쁜 아 이걸로 할게요. 이것도 있고 아 준혜이랑 저녁할게요. 이거랑 아앤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 이거죠? 네, 오는 오는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너네 다른 거 해. 야, 우리가 이거 할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해. 아, 너네각해 우리랑 한번 우리가 좀 만들어볼까? 네. 창작한 거 하는 네. 네. 거. 이걸로 한참아. 이 제일 하나만 하잖아. 너네 너 이걸로 할거 아니야? 아, 뭐 이걸로 해야지. 그시, 뭐. 그래, 이걸로 뭐. 해야지. 크게 나오는데. 아니야. 내하나밖에 아, 아, 아. 는데 아. 네, 아, 아, 아. 네, 아, 아, 우리 네, 네, 네. 야,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이렇게야?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기를 아, 아, 아, 아, 아, 해야 아, 아, 아, 아, h 해! y I got a hot chicken. I'm n 내가 g o 으로해 to g 이 t a hot c h i c k 걸로 I'm not g 아 i n 로하 o get a 아 o t chicken. I'm not going to get a hot chicken. 니 m n 이거랑 <웃음> 이내이돼이 이거? 네? V, 이불이 이불 하고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하트 한번 하고, <웃음> 하트 <한> 번 하고 <웃음> 큰한번 하고 이거봐야 되네. 이이손된거어까 내가 오늘 나그 포지했어? 해스 오, 이 괜찮은 것 같은데? 봤어? 야, 이거 찍으 이거 찍으로약보내보요 야, 야, 이것도 잘 나왔어. 이렇게 아, 만들어 오, 야, 너무 예쁜데? 아, 이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 내가. 이거 아, 한 장쯤 아지 아, 이거? 이거 어때? 네. 오, 괜찮다. 명 오. 아, 그리로 가자. 백무 네. 하위. 오, 그래. 야, 이거 예쁘다. 이개도 뭐, 괜찮아요? 이야 돼.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믿어봐. 와, 안 맞더라. 이게 제일 난것 같아. <웃음> 거이거 아, 이거 이거 해. 나믿어아 나 그래 이좀난것같 오케이. 그래 훨씬 낫잖아. 뭐야 얼마나 어, 이거 진짜 예쁜데요? 어, 아, 진짜 예쁘다. 그래. 아,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방 안에 또야 그 라파업에서 관중들 들어와 계신데, 팬들 앞에서 경기하니까 되게 고등학교 때 그냥 부모님들 들어오시는 거랑은 좀 많이 달랐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서 관중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관중들 앞에서 야구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팬 분들 앞에서 같이 야구하면서 환호 받을 수 있어서 되게 좋고 행복했습니다. 근데 네, 저도 팬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해 주셔서 좀 가슴이 뭉클했고 빨리 저도 열심히 해서 일급 올라와서더 많은 팬들 앞에서 야구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분들 이비에서 감정사에서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기뛰는 저희도 힘이 많이 됐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